어, 오늘 할 얘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해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은 문제로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인데 일단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합시다. 음... 잠시만 우리 책을 좀 열어야 되니까 책은 다 내가 줬지? 네. 수학이 수학이 책이 나좀 있을까? 쭉 넘어오셔야 요 3, 4차 원수 그래프에 뭐 심화 있던 건 아직 안 늦대요. 최대 최소, 최소의 정리도 말씀드렸고, 기억나죠? 안 나나요? 안 나나 보네요. 58페이지.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야? 다친 구간 안에서 최대 값과 최소 값이 항상 존재돼데 미분 가능함수에 한 대해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게 그림을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 58페이지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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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 할 거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니까난 예상을 내 꿀렁 할것 같아 그럼 어떻게 꿀렁 하는 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12x야 3x제곱 플러스 12x는 아래로블록한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0하고 마이너스 4에서 생기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의 왼쪽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요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해야 되는 그래프가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있다 이 그래프는 꿀렁하게 생겨있다. 여기가 누구? 마이너스 4. 여기가 누구? 0. 그럼 마이너스 4일 때 함축 값은 얼만데 하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4를 찍어넣더니 마이너스 64 플러스 96 마이너스 5니까 얼마입니까? 27? 27 되겠죠. 0을 넣었더니 얼마? 마이너스 5이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실근이잖아요. x축이 요기쯤 지난다 얘기겠지? 그럼 몇개 만나요? 3개 만나니까 얘는 실근이 몇개? 네. 3개의 실근이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개의 실근이다. 됐어요? 네. 그럼 2번이랑 3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실건데 4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식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지 자이 녀석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실근의 유무를 물었는데 자 나는 이 녀석의 실근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a와도 같은거지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볼거냐면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고 이거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로 조작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얘는 그래프를 완성을 하고 네.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릴거야 네.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3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 점이 두개 나오지 마이너스 1과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실제 이 그림은 꿀렁할 건데 여기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여기가 누구일 때 1일 때 괜찮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2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이 바깥으로 나가 만나는 한 개지 요 바깥으로 나가도 만나는 거한 개지. 음. 즉, 마이너스 A가 2보다 커 또는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으면 실근 몇 개? 만나는 거한 개잖아. 실근 한 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e 보다 sorry 여기 마이너스죠? 이보다 커지면 실근은 한 개네라는 말이 되겠지. 됐어요? 네. 그 다음, 요길 지나가면, 마이너스 A가. 그리고 또 요길 지나간다면, 극대극소점을 지나간다면 몇 군데서 만나? 네. 두 군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이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면 실근 몇 개? 네. 두 개.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야? A가 2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면 실근은 2개구나. 괜찮 네. 그럼 이 사이를 지나면 네. 그렇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와 이 사이를 지나면 즉 A가 A가 마이너스 2와 이 사이를 지나면 실근은 몇 개더라? 3개더라. 세. 세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 실근이 한개라는 얘기는 중복된 거 아니지. 중복된 실근은 그래, 그림에서 이렇게 접하게 나와. 그럼 여기가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허근은 몇 개? 그렇지. 허근이 두 개. 여기는 실근이 두 개잖아. 여기하고 여기지. 근데 여기 있는 실근은 중복된 실근 두 개고 여기는 그냥 실근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에 서로 다른 한 실근을 갖고 있지. 얘는 실근이 여기 다 포함된 거지. 얘는 어차피 실근 세 개인 거고. 그래서 거기 4번을 보시면 A의 범위가 제일 위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NO! 서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거죠. 두 번째, 미은 번을 보시면 같아지면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맞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이에 있으면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NO! 그 정답은 미은 번 하나입니다. 기억과디귿의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쵸? 음. 음.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축 쳐져있지? 방방방 죄송해요. 뭐 방방 뛸 수도 없는데 방방 뛰라 그러는자 <목소리> 다음 5번. 아, 6번을 볼게요. 5번은 너희가 할수 있으니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3x 4제곱 다음 마이너스 4x, 4X, 3제곱, 4X 3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네. 플러스에 네. 넘긴거야. 네.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래? 얘 미분하면 1 2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12x제곱으로 묶으면 x 1로써 3차 함수인데 실근이 2개 나와 어디하고? 0하고 1 근데 0에서는 접해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 상태야 오케이? 이게 무슨 그림이야? f'x야 따라해 도함수의 그래프는 부호를 본다 도함수는 뭐 본다? 부... 부호를 본다 반드시 도함수는 뭘 본다? 부호를 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실제 그림은 감소, 감소, 증가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0이 됐지만 다시 감소니까 잠깐 우리끼리 표현 주춤하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겠지. 이 주춤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X가 얼마일 때? 0 여긴 얼마라고? 1. 1 오케이? 다다다 하지만 소리가 안 나지. 얘물컹물컹해서그래 그러니까, 두두두두두, 여기 0, 두두두두, 여기 1, 이렇게 돼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 모두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를 지나가거나 스쳐가는 것까지는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요 값이 궁금한 거야, 여기. 최소값. A가 1. 1 집어넣기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요 선은 마이너스 1 보다 밑에 쪽에 그려야 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도 된다 네. 양변에 1, A 곱해서 A, 마이너스 곱해서 A는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A의 최소값이 얼마? 네. 1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 6개 따라하시고 제가 풀어드린 건 4개 따라하시고 두세개네세개 3개 따라하시고 3문제 풀어보시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에 유념하세요. 그리고 오늘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더 가보자고요. 동생들 가고 나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고 이 뒤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미분에 대한 얘기는 끝이야. 사실 미분 보면 별거 없지. 근데 이제 고3 미분이 이제 너희 이제 고3 미분까지도 아니라 이제 난 고2 때 너희를 고3 것까지 다 끝내고 싶어. 그 일단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하거든. 미분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처음 만남이 되게 막 힘든 건 별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좀 쉽게 만났다가 만나는 문제들 점점 난이도 올라가자고. 그냥 괜찮아요? 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을 해. 변화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 뭐 하겠다고? 변화율. 근데 이 단원의 첫 시작이 뭐였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었어.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X. 정신또 뛰네. 이거를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얘를 뭐라고 하냐고? Y를 X에 대해 미분합시다로 해석을 하자고 우리가 마무리를 줬어. 그리고 얘의 뜻은 뭐였냐면,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고 극한값이었다. 고 기억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시간에 대한 시간이 변하는데 단위 시간이 변하는데 나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해보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겠네. 이게 지금 x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잖아. 다른 말로 x에 대한 뭐라고?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Y를 X에 대해 미분화해서 써보자, 이 얘기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는 해석하면, 무엇에 대한? 어, 시간 T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 어, 위치, 포지션, 위치 P의 변화율이지.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속도, 속도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야 정리됐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정의를 하자고 네. 오케이? 근데 우리 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이쪽 식으로 해석을 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자는 얘기잖아 네. 지금 위치도 뭐고 시간이 뭐고 그, 얘는 T로 나올 거야 문자가 T인 거야 그냥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PT가 주어진다면 얘를 프라임하면 뭐가 된다? 속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네. 어려운 얘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은 시간에 대한 여기서 여기 설명하는 동안도 못 뛰어. 속도의 변화 시간에 대해 속도가 변하는 거지. 금 그걸 우리 뭐라고 해? 가속 맞아요.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VT를 v-t를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함수 된다. 선생님 왜 V하고 A를 씁니까? 원래 P는 너희 책에 없을 건데 X로 보통 표현할 건데 포지션, 위치에 대한 함수고 V는 벨로시티, 속도에 대한 함수고 A는 엑셀러레이션 가속도에 대한 함수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관계가 뭐야? 위치함수의 도함수가 vt잖아. 그럼 vt는 뭘 봐야 되는 거야? 도함수니까. 부호를 봐야지. vt의 부호를 봐야지. 오케이? 그럼 vt와 at의 관계에서는 at가 도함수니까 at는 부호를 봐야지. 여기서는. at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지. 도함수의 관계에서 도함수는 부호를 봐야 돼. 원래 함수와 도함수가 있으면 도함수는 부호를 봐야 돼. 그것을 여기 증감으로 표현되는 거겠지. 그럼 속도가 플러스다? 위치가 증가한다. 속도가 마이너스다? 위치가 내려간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느냐. 즉, 운동 방향이지. VT의 운동 방향. VT의 운동 방향이 아니 VT의 부호는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오케이? 괜찮습니까? 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물리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 보시면 뭐 뭐라 뭐 뭐라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59페이지 그 회색 그레이 박스 안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로시티와 스피드의 차이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있어요.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속도에서 방향을 제거하면 속력이 됩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방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뭘 갖고 있죠? 절대값이라는 방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제거했다, 부호를 제거했다. 절대값 속도,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그걸 이용해서 이과가 시는 분들은 저걸 이용해서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오케이? 여기는 롯데월드 문제를 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운동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는 이제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학 2에서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한쪽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축을 하나로만 놓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옵니다. 이런 거안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니까, 러 요런 운동만 하는 거야. 이렇게, 가, 이, 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이, 운동, 축이 하나, 레일이 하나인 거야. 그 레일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이과는, X축으로도 움직이고, y 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그니까 러 얘가, 이런, 이런,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에 대한, 무엇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 시간에 대한, 오, 어, 왜,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 요 점이 초당 뭐 2cm씩 일로 움직일 때본적 있지 중학교 때그 쓰지 않는데 시간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잖아 시간에 대한 만약에 넓이의 변화율을 물었다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시간은 뭐야 t잖아 그래서 t 분의 넓이 델타 s라고 적겠지 그러니까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그거를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Okay? 네. 타 모양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미분하시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돼요. 그 얘기 나고 지금. 네. 알겠어? 네. 어. 근데 요 밑에 나오는 이 변화, 너희로 얘기하면 60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내신에서 굉장히 사랑합니다. 내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신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얘기. 자, 전봇대가,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 이렇게. 띵띠리링 전봇대가 탁서있어 이렇게. 가로등이 서있어. 밤이야. 어, 학생이 걸어가겠지, 여기서. 뚜벅, 두벅, 뚜벅하고 이렇게.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하면서 막 가고 있을 거야 그럼 빛이 샤라 하면서 얘 대가리를 탁 거쳐서 여기까지 딱 오면 여기 에 뭐가 생겨, 여기서부터. 그림자. 그림자가 생기지. 그림자가 생기지. 이녀석의 그림자가 생길 거야, 맞지? 네. 그럼 여기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서, 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그림자 길이 이거지. 네. 얘를 l로 놓고 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고 얘를 미분하는 얘기지. 오케이, 괜찮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뭐는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야? 얘 여기서 있었겠지 처음에. 여기서 움직이면 그림자 가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하겠지? 그림자 끝이 여기서 출발했다가 얘가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쫑쫑쫑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림자 끝에, 길이야, 이게. 그림자 끝, 그림자 끝에 위치. 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죠? 그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하는 거지. 그니까 러요 길이 구해서 요거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얘를 또 그림자 끝이니까 뭐, 뭐라고 해? L2. 얘미분사면 그림자 끝에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많이 거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묻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묻어요 교과서마다 틀려요 그래서 둘다 가르쳐도 되거든요 그림 딱 보면 이건 그림만 딱 봐도 알겠지 가로등, 사람, 걸어, 그림자, 끝 이거 풀때 어떻게 풀까? 얘가 이래 이 밑을 초속 2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가로등의 길이가 5 m 이고 사람의 키가 1 5 m 라고할때 라고 해요 이거 4로 합시다 4, 4? 누구로 합시다? 높은데 있는 걸로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쫙 내려보는 걸로 그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게 있는데 얘랑 얘랑 평행하면 이것 때 이것은 이것 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때 이게 성립하죠. 네. 그럼 여기를 LT라고 보면, 자, LT 플러스 2T 대 LT는 1.5 대 6이 성립하네. 1대 4네. 네. 그럼 LT는 4LT 플러스 8T지? 넘어가고 넘어오면, 어, 계산이 이상한데. 어, 나 이거 꾸로 썼구나. 4대 1이시 그러니까 4LT는 LT 플러스 2T니까 3LT가 얼마야? 어, 2T지. 그럼 LT는? 3분의 2T.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T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2.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3분의 2. 오케이? 이길이 얼마야? 어... 이 길이 3분의 8 t 잖아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얼마야? 미분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숫자로 나올 거라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런 문제도 하게 돼요 요런 원통에 프링글스 같이 생긴 요 통에 물을 담을 거야 우리 <웃음> 차오르겠지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속도 구하기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 그건 다음 얘기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전부 속도 위치 이겁니다. 위치 미분하면 뭐된다고? 속도 위치 미분하면 뭐된다고? 속도 속도 미분하면 뭐된다고? 가속도 그것만 가지고 갈게요. 여기 이 가로등 얘기는 나중에 교과 들어가면 한번더 자세하게 얘기해봅시다.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좌우만 움직이는 거예요. 위치가, 위치가 PT가 얼마래? 2T, 2t. 제곱.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t. 3T. 플러스, 플러스 1이야. P는 1에서, T는 1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속도는 VT래? 미분하자. 4T 마이너스 3. 1에서의 속도니까 V1을 뭐라네 얼마? 1. 됐죠? 네. 다 그거예요.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pt가 PT가 얼마래? 2치니까. 2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t. 3t 플러스 1인데 t는 1에서 가속도 구하는거지? 네. 일단 가속도 구하려면 한번 미분하자. 4t 마이너스 3. 그럼 at는 한번더 미분하자. 얼마? 4. 3 3함수잖아1 이건 가속도는 항상 얼마? 4. 너무 쉽죠. 다음 할게 없는데 9번9번 p t 가 얼마야? x 제곱 마이너스 6 t 제곱. 어 세제곱 마이너스 6 t 제곱인데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꾸네.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뭐다? t의 9 보다 맞지? 네. 자 그리고 생각을 해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t는 음수가 될수 없어. 운동을 시작한 후를 티추 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나오면 과거야. 이거 되게, 너희가 웃기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함께. 96년, 95년, 94년, 93년, 93년, 아니 2013년도에, 한안고등학교 2학년 수학, 미적분과 통계기 기본일 때, 그 당시, 문과 시험지에 오류가 났어.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친구가 나 그의 이름 도깎게 공군사관학교 간 김민욱이 민욱이가 시험이 끝나고 달려와서 선생님 저 억울한데요 이거 좀 봐주세요 했어 주간식 시험 였고요 풀었는데 얘가 풀었는데 티가 두 값이 나온 거야 시간 티가 두 값이 나왔는데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였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라고 쓴 거야 근데 답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요 하고 온 거야 오케이 그 당시 좀뻥좀 좀 많이 못특을 조금 뻥 많이 못해서 우리 학원 다니고 있던 한남고 친구들이 한 15명에서 10명 정도 됐었어. 여기 이 아니고 이전 학원에서. 그 친구들 중에 얘 하나 빼고 다 틀렸어. 학교에서도 얘 하나 빼고 다 틀렸어. 뻥 많이 못해서. 근데 이거를 학교에 얘기를 했어. 이 친구가 내가 얘기를 해서 말해라. 말을 했어. 얘 빼고 다 틀리면 되고 얘만 맞으면 됐어. 시간은 과거로 갈 수가 없어. 맞지? 전형적인 거야. 그러니까 웃고 넘기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대충 낸 거지. 아니면 모든 티에 합번 이렇게 내버린 거지. 모든 t 하는데 T가 마이너스인건 합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걸 빼지 않은 상태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뻥을좀 많이 못했어. 과장 좀 많이 했고. 그럼 이것도 가보자.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v t 에 부호니까 얘도 가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2T잖아. 그럼 운동 방향 부호를 바꾸는 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0하고 4에서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0일 때는 칠 수가 없는 거야. 양수 T니까. 그럼 언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 4초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VT의 부호가 마이너스는 딱! 출발하면 왼쪽 방향으로 먼저 4초 동안 이동을 하다가 4초 후에 운동 방향을 팍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거지 오케이 10번 이 문제 많이 봤죠? 공을 쏘아 올린 지몇초 후에 높이를 이거 풀때 내가 뭐라 했냐면 이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이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10초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미분하고 뭐 집어넣는데? 미분하고 1집어넣으면 시 끝나겠죠. 높이? 높이? 야. 야. 선생님 여기는 위치라는 말이 없는데요. 자 높이는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PT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60인 상태에서 뭘 구하래? 네. 1초 후에 노, 속도를 구하래, 속도. 네. 속도는 2분 안에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1을 집어넣으면 얼마 속도? 네. 10. 오케이? 네. 그럼 생각해봐봐. 이런 거거든. 얘는 공을 쐈어. 네.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거아니 네. 그럼 올라가다가 딱 최고점을 딱 찍었을 때 공이 멈추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 생각해보면 2초 때라고. 네. 그게 뭐야? 얘 축이지. 이차함수축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이제 미분하고 연만드는거 하기로 했잖아. 미분, 미분하고 연만드는거 하기로 했잖아. 오케이? 이걸로 보면 자 지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이야 2초 동안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2초에서 딱 멈췄다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지. 공을 수직으로 던진 거야. 빵! 쫘쫙 2초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2초에서 갑자기 딱 멈추지.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올라가는 동안 속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동안 속도가 점점 점 떨어지겠지. 올라가는 동안 이게 속도야. 속도가 점점점 떨어지잖아. 그럼 2초에 속도가 0 됐다가 음수방향으로 점점점 더 빨라지는 거지. 오케이? 쫙내려오는 거지. 근데 얘는 가속도가 항상 일점하지. 마이너스 10으로. 초당 10만큼씩 계속 깎이는 거야. 이게 물리랑 느껴지면 겁나 재밌는데. 너희는 물리랑 엮는 순간 헬이지. 너희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리잖아. 아, 아까 아 전판 물리자 이런 것도 있대.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얘기를 좀 꺼내 볼게. 자, 어 사실 심화 학습을 하는 건 미적분의 심화 학습을 하는 건 예전 21번과 30번, 즉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이거든. 완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이야. 자, 나는 너희하고, 요번 방학에 국과 시험 범위 전 범위를 다 끝낼 거야. 그러면 3월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고3들 문제도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수학이랑 그렇게 만나도 되고 수학이도 만나볼 수 있는 거야. 나내 얘기에 집중해줘. 문제를 천천히 풀어도 괜찮으니까. 저 아저씨가 떠드는 말에 집중을 좀 해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어 비율관계 특성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읽어내는데 조금 더 해석력을 높여주는 거야. 그럼 비율관계 특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일단 3차 함수를 조금 더따어 보자고. 몇차 함수? 어.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알면 4차 함수의 비율관계도 만들 수 있고 2차 함수의 비율관계도 만들 수 있는데 2차 함수의 비율관계란 이런 거잖아. 얘가 선대칭 도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던 어떻게 자르던 간에 이 만나는 두점의 중점이 있다면, 거길 지나는 선에 대해, 이 이기리 길이, 이길가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 이걸 이렇게 틀면, 요, 길 지나는 녀석이 항상 가장 멀리 접하고 있, 있는, 접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1대1의 비율로 가 성립한다면,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고, 5차 함수도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건데, 굳이 우리 4차 함수는 따지지 않고, 2차 함수는 너무 잘하니까 3차 함수를 조금 더 캐보자는 거야. 자, 어쨌든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표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꿀렁하는 애, 제일 잘 나오는 꿀렁하는 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이 3차 함수는 제가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요것에 대해 저 대칭일 겁니다. 요 점. 요 점은 문과는 배우지 않지만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왜 홍길동은 아니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얘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으니 이름은 불러주자 가우스를 배우지 않지만 가우스 기호는 이름이 있으니 가우스 기호는 불러주는 것처럼 여기는 변곡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이유는 이 녀석의 도함수가 선대칭 함수기 때문이야 오케이? 선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 대칭이야. 자그러면이 변곡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했다면 이 변곡점을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으로 자르던 간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리와길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거지. 오케이. 길이가 같다라는 건 수열을 배우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생겨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똑같이 삼차 함수를 그릴 건데 꿀렁하게 그릴 건데 요런 녀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요런 녀석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자 근데 여기를 또 X축이라고 또 잡아보자 Y축이라고 잡자 그럼 여기 0이잖아 그럼 요 점을 요 점을 내 맘대로 3K라고 그냥 잡아볼게 괜찮아? 왜앞필 3K 그냥 잡을게 뭐 T로 잡아도 되잖아 뭐 상관없잖아 그냥 3K라고 잡아보면 요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했을 때 a x 제곱에 x-3k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0에서 접한다는 의미는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짝수계의 근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서 여기 극대를 갖는 것도 찾아보고 싶은 거야.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a x 세제곱 마이너스 3akx 이렇게, 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를 미분해봐. 3ax 제곱에 마이너스 6akx 이렇게 되죠? 네. a는 어차피 최고치 항 계수니까 3a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k 되네? 네. 그럼 0에서 극대고 어디서? 2k에서 극손해? 네. 됐어? 2k에서 극손해? 근데 얘, 얘랑 얘는 대칭이잖아. 정대칭 한 가운데에 K라는 게 지나가겠네? 여기가 변곡점이네? 이 비율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어떤 비율? 1대 1대 1 어떤 비율이? 1대 1대 1의 비율이 여기서 보면 1대 2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삼차함수를 그렸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6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가져야 돼? 1대 2의 비율이니까 4에서 가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럼 거꾸로 봐봐 거꾸로 여기서 잘라봐요 여기 쫙 잘라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1대 2의 비율이잖아 그럼 여기도 간격이 똑같은 거네?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가 변곡적이네? 그래서 원래는 3차 함수의 그림은 직사각형 똑같은 합동인 직사각형 8개 안에 들어가요 대충 해볼게요 이 8개 안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그려져야 네, 네, 네. 됩니다. 여기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대몇 몇 대면? 1대2 극값 갖는 것끼리는? 교점 극값, 극값 1대2 극값 변곡 극값 교점 1대 1대 1 오케이 괜찮아? 알겠어? 간격이 같다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이렇게까지 파고들 것까지는 없는 문제들이 많기는 해 하지만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는 라 것만 알아두라고 극대 변곡 극소 여기서의 접선이 지나가다 만난 교점, 간격이 어때? 같애 정도만이라도 기억해라. 지금 써먹을 문제는 단한 개도 없어. 하지만 이 정도 설명은 드렸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함수 대략 그릴 수 있잖아. 오늘도 봤지만 3차 함수가 최대한 꿀렁이면 이렇게 꿀렁이잖아. 그리고 x 축과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플러스랑 얘를 F'X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도함수를 3차로 갖는 거니까 원래 함수는 몇 차였을까요? 4차. 4차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 증가할 수도 있고요. 요길 지난다면 감소 주춤 감소 증가니까 감소 주춤 감소 증가 그래프가 가능하겠죠? 네. 요렇게 지난다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재치인 녀석도 있을 수 있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일 수도,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감소, 증가, 주춤 증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그래프들입니다. 그래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같지 않나요? 수직으로 다이빙하고 있는 상어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하고 있는 비행기의 모습, 수직으로 다이빙하고 있는 상어의 모습이 안 보이니? 그렇다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도저히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웃음> 자 그리고 우리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림은 매끄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음. 얘기들을 하게 돼. 이런 fx에 대해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퉁, 촥, 퉁, 뾰족점 두개 나오니까 미분 안 되는 게두 개지. 이렇게 자르면 어쨌든 두 개지. 이렇게 잘라도 두 개지. 근데 이 주춤점을 기준으로 잘라 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여기 미분이 되는 순간이 되고요 주춤점이 되게 멋있는 점이야 되게 뭔가 의의를 갖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문제에 우리가 그래프로 개형을 그려내고 그래프에 대한 의미들을 알아내고 그걸 풀어내는 게 킬러들의 역할이야 거기서는 힌트를 절반 그러니까 다 주는 거야 다 주는데 힌트로만 줘 다른 문제들은 정보를 주잖아 음. 이렇게 이, 이 함수야 이게 에펙스거든 f 스에 대해서 알아봐야건데 이제 에펙스 안 주고 에펙스에 대한 힌트들을 막 줘. 그리고 에펙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라 이런 문제들이거든. 근데 에펙스의 정보를 에펙스에 서 주는 게 아니라 에펙스를 변형한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평행이동한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런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그래프의 형태를 그리는 게 오늘 문제 푸는 데 거의 없었어요. 그치? 근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최대 최소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완벽한 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명을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는 것에 좀 지, 그,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오케이? 이 정도 팔좀 붙이고 말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